결과값이 구해질 표의 범위를 먼저 씌워주셔야 됩니다. 범위를 씌우실 때는 열과 행이 포함되도록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b16셀부터 표의 끝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상단에 데이터 통합을 클릭합니다. 함수는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참조는 상단에 필드명부터 끝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추가 필드명부터 끝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추가 그리고 첫 행을 선택하시면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의 값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왼쪽 열을 체크하시면 냉장고 오디오, 비디오, 카메라를 가져옵니다. 냉장고가 여러개가 있죠. 이 냉장고에 통합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확인 데이터 통합 문제는 먼저 값이 구해질 표의 범위부터 지정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데이터 통합을 클릭하시고 평균을 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평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참조를 클릭하시고 필드명부터 끝까지 범위 씌우고 추가 필드명부터 끝까지 범위 씌우시고 추가 첫 행이 여기에 있죠. 첫 행이 있기 때문에 첫 행을 체크하시고 왼쪽 열도 값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통합문제는 먼저 범위를 씌우고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표의 테두리선이 없기 때문에 범위를 아직 씌울 수가 없죠 먼저 조건을 적어 주겠습니다 구분은 국민으로 시작하는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 풀 때와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구분이 국민으로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민 별을 해주시면 국민으로 시작하는 이 됩니다 그 다음 민영으로 시작하는 데이터라고 했기 때문에 민영 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건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씌우시고 상단에 데이터의 통합을 누르겠습니다. 평균을 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평균을 선택해주시고 참조를 클릭하신 다음 필드명부터 끝까지 범위 씌우시고 추가, 필드명부터 끝까지 추가, 필드명부터 끝까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표에 첫 행이 있기 때문에 첫 행을 선택하시고 왼쪽 열도 값이 있기 때문에 왼쪽 열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테두리선을 작업하라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으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